님피아 3행시 고! 님. 님. 님! 님! 님! 님! 님! 했잖아, 님! 님! 아, 너도 했구나, 피! <웃음> 피지 짜버릴라! 아! 알아듣지를 못해! 아, 미안해! 님피아 <웃음> <웃음> 3행시 고! 뭘 <웃음> 어, 큰일 날뻔했네. <웃음> 님피아3행시구아형좀 <웃음> 살려줘요 3행시 갑자기 왜 왔냐면은 오늘 오랜만에 숨바꼭질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음 그래가지고 <웃음> 어... 숨바꼭질 맵 여기 이 문자 보이시죠 여러분 중국어로 풍냥냥어 숨바꼭질이란 뜻이죠 어 홍냥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게임 일2 2 3, 2 3 4 지금 2를 빗소리랑 라미랑 일을 같이 했어 <웃음> 맞아 응.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티 누르고 채팅 어저 투디도 이해 하는 거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셋이였어요 아니에요 둘이었어요 셋이였어요 이거 ]였어요. VAR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은 VAR 지금 하고 올게요 2 제가 초세 드릴게요 3 2 1고까불러 가위바위보도 못하면서 투디 이겼고 어 둘이 자 다시 내가 그냥 3, 2, 1학요 3, 2, 1아왜 까불어 이씨 까불어 <웃음> 나는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남이안 까불었다 <웃음> 나무도안 했다 <웃음> 어? 저거 한 편인가? <웃음> 아닐 듯 뭔가 왜 시뻘건게 저게 한 편인가 <웃음> 아니야 나 그렇게 대충 봐서 못봐 저 진짜 나... 레전드입니다. 어 지금 람이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무슨 시뻘건 게 하나 있긴 한데 <웃음> 형. 소확인데? 음 소확이. 소화기. 라고 아. 아. 어, 뭐 소확이랑 동생도 못 알아보네. <웃음> 우리 다들 목격한 거 힌트 하나씩 드리죠. 아 예. 저는 밖에가 안 보입니다. 밖에서 안 보인다고? 예, 저 진짜 밀폐된 공간. 라미님이 아까 갔던 빨간색 기차 옆에 쓰레기통의 뚜껑이 깜빡깜빡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안에 빨간색 뭐가 있었어요? 우리 같이 갈까요? 우리 아, 같이 찾으러 가볼까요, 이렇게? 라미, 라미님 근데 에이. 이거 안에 함부로 못 들어올걸요? 이거 컨트롤을 요하는 거라서. 근데 저 지금 에? 뭐 술에 끄는 것 마냥 저 어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? 네. 우리 이렇게 가. 해서 같이 사람들 찾아봐요. 어때요? <웃음> 라미님 저 행복해지고 싶은데 <웃음> 아무 <웃음> 뭐 어떻게 안 될까? 야 이렇게서 해 찾으면 되지 그 채로 갖다 버려. 라비님 좀 잡으세요. <웃음> <웃음> 저 뭐야, 저. 잡았다. <웃음> 라비님빗솔님 제가 잡을게요. 힘들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대지> 마요. 네. 은별 누나 힌트 뭐라고요? 나는 내 색깔을 이용했다 그랬어. 혹시 그 색이 정치 색깔인가요? <웃음>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. <웃음> 왠지. 이마 <웃음> 정신 차리세요. 아니 이 방송이 위험한데 케빈님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저형 지금 주변에 누구 왔나봐. <웃음> 숨도 안 쉬고 있잖아. <웃음> 내가,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숨도 한 마디도 안 쉬고 있잖아 지금. <웃음> 어 왜지? 아까 내가 갔던 데 있었나? 아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안 되는데 내가 케빈 형을 파는 거 같아가지고. 막 풍차 잡고, 막 이렇게 풍차 날개 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내가 봤거든. 근데 어디로 가는 걸못 봤어. 그러니까 막그 주변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많이... 여러 그거 힌트가 아니라, 그건 신고라고 하는 거야. 그거는... <웃음> 아니, 아니, 나, 나 빗소리 본거 같은데... 아 진짜? 야, 그렇게 말할 거면 그거 네가 잡아. 아마도 그 주변에 어디에 숨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 보면서 이렇게 막 히히히... <웃음> 이러고 <이렇게 웃음> <이렇게 웃음> 있는 거 같은데... 형님, 최근에 수술하시지 않았어요? 아니 양심 수술은 언제 하는 거지? <웃음> 어? 잠깐만 <웃음> 케빈님 정소리 보여 아왜나 아, 아, 아, 아까부터 아왜 이러는 거야 머리가 말을 안 들어 <웃음> 잡았다아 아, 대가리가 말을 안 들어 아까부터 나 가만히 있는데 케빈 형 품차에서 노는 중안 놀아 정찰이야 <웃음> 아까의 한을 못 버린 듯 연비부터 찾아야 되는데 연비를 찾아야지 연비가 비소리 잡아줄 텐데. <웃음> 잠깐만 연비 있었구나 어디? <웃음> 어디 있어? 나도 캐빈님을 봤는데. 진짜? <웃음> 와 진짜 님은 바보예요. 자아 <웃음> <웃음> 여기 있었구나 아와야 진짜 보호색 개쩐다. 야 어떻게 저기 올라가 있지? 좀비야 좀비. <웃음> 안 되었어. 잡았다 잡았다. 아니야 나. 잡혔... 잡았다 얼굴 잡았잖아. 아, 얼굴 잡았잖아. 아, 얼굴 잡았잖아 얼굴. 얼굴 잡았잖아. 잠깐만 이쪽으로 나가야지. 너 대가리가 큰가봐. <웃음> 대가리가 크다니. <웃음> 빵댕이는 작은데 <웃음> 대가리가 큰가봐. 추파춥스 추파춥스 추파춥스. <웃음> 추파춥스라니. <추바> <웃음> <추바> <웃음> 어! 푸디님! 어! 찾았어? 찾았다! 나이스! 오랜만에 완전 니조라를 외쳐볼까? 어! 5분이었나요? 5분 가시죠? 예. 완~~전~~니조랄~~ 완전히 외친다? <웃음> 다들 이 집에서 다시 좀비처럼 나오는게 왜 이렇게 웃기니 <웃음> 난파선 끝에 뭐 매달려있는데? 난파선 끝에? 난파선이 어딨어? 가봐 가봐 가봐 어 여기... 어! 그렇지. 어! 저기다저기다 <웃음> <웃음> 저깄다! <저기 딱, 내가 웃음> 아, 이건 젠장 바로 나왔네 설마 투잡하게 도망갔거나 그러진 않겠지? 나는 이 배에서 발을 떼지 않겠어 오 그것이 선장이니까 언제부터 니가 선장이야? <웃음> 지금부터 선장이라고 해안그럼 뛰어내릴 테니까 알았어 3분 3분 3분 3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? 어 노래.. 시작해요. 노래 한 곡이 남은 거야 벌써? 어 왔어 지금 좀 나지 <웃음> <오? 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잡았띠 빠유! 어, 어, 어. 어, 이제 발톱 뽑나? <웃음> 진나 이제 발톱 <웃음> 어, 안 나는 남았어. 나 발톱이 있어? <웃음> 그니까. 나 이거 발톱 이미 다 뽑혔어 발톱. 그런 손톱 들어가자. <웃음> <웃음> <이거> 손 내놔라. <내놀어. 웃음> 이거 한 판으로는 이 맵의 진가를 알수 없는데 이번에 비소리술래 어때? 좋아요. 좋아요. 음. 네. 혹시 라미야? 네? 너 혹시 빵댕이가낀 거니? 꼈어요. <웃음> 침 대롱대롱 매달렸어요. 야, 넌 그래도 빵댕이가좀 큰가 보구나. 부러워해. 연비 아니야. 연비는 머리만 커서. 야! 제발 꺼져. 그게 아니라 앞에 뭐 보일 것 같아서 조금만 더싸주시면안돼 아, 제발 꺼져. 내가 나갈게. <웃음> 아, 어왜 진짜 한 팬이 싫어해. 너잘 먹고 잘 살아라! 나문좀아줘 <웃음> 가는 김에. <웃음> 문좀 닫아달래. 어... 아 여기야? 감사해요. 내가 쟤를 묻어버리겠어. 케빈님, 동차 음. 마실? 그냥 연비야, 여 나와봐. 이렇게 해서 응. 가자. 그거 알아? 우리 지금 했던 모든 말로 너는 유치가 가능해. 나 빨리 딴데 숨어야겠다. <웃음> 야! 야 연비 숨었던데 나. 다 망쳐먹고 아, 아! 진짜 화나게 만드네 누님 어디 숨으실 거예요? <웃음> 아 됐다! 아 미쳤나봐! <웃음> 형님 자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<웃음> 너 벌써야 <웃음> 게임을 오늘 이말안하 <웃음> <게임을 웃음> 많이 못 해가지고 <웃음> 한팽이 아, 이 나와봐 연비에서 나가 안 보인다 했거든요 한팽이 형 따라와 네걔 이제 개잘 보였거든? <웃음> 한팽이 이로와 네. 얘로 따라와. 네. 자 형이 숨으라는데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알겠지? 네. 웃긴 거 보여주면 은한번 봐주나요? 어 당연하지. 우, 당연하지. 아 오케이. 야, 이거 안 쓸래는데 필살기 써야겠다. 아 <웃음> 그래서 언제 웃겨? 이거 웃긴 건데요? 릴게요 <웃음> 네. 한 펜이 초록색 공, 파란색 공 근처임. 연비야? <웃음> 한, 한 편이 숨겨지고 내가 자나 나! 내가! 내가. 어기야! 나 숨을 곳이 부족했어! 신비하던 <웃음> 야! 야 이새끼널로 와! 왜안 <웃음> 들어? 왜, 그러, 왜 <웃음> 아까 근데 라미 저 창문에 네. 껴있었는데? 어디 갔지, 제? 저 창문에 없어요 이제 응, 음, 여기있 쓰레기통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벌써 투디랑 남밖에안 남았어. 아하. 다들 이지하시죠? 군대에 저기 누구 하나 누워있는데? 어? 진짜? 투디인가? 말이 야. 없으신데요? 이거 제일 위에 저거 케빈님이야 누구야? 케빈님이야? 케빈님이란 <웃음> 뭔데? 한편아, 한편아 출동. 한편이가 잡으러 온다 했어? 네. 에. 오케이. 그러면 승부를 <웃음> 받아들이고 오케이. 아 어, 무시하는 것 봐. 아니, 승부 받아들인. 나 여기 있으면 한편아. 형 없잖아. 있어 거기 아래 내려가 봐 거기 아래 없어 아 있어 컴패너니 네 바로 뒤에 있었는데 못봤니? 뭐하냐? 없다니까 글로 쭉가 네 더러운 놈들 <웃음> 아 어? 진짜 동생을 노려 들어? 너 진짜 심리전 겁나 못한다 <웃음> 없잖아 <웃음> 진짜 딱 봐도 없구만 <웃음> 뭐하냐? 한편 나뭐 <웃음> <케빈이> 아, 난다! 는빈님 <웃음> 난다! 난다 나래 난다 나래잠는 <웃음> 추락한다. 추락한다.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<웃음>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어. 우리 케빈이 오, 형, 오, 케빈이 오, 형 내려왔고, 오, 케빈이 오, 형. 오 드디어 한편 아 잡아. 한편이 한테안 잡힐 거야. 너한테 잡힐 거야. 나안 잡았는데? 아이씨 <웃음> 한편아. 무빙. 와, 와. 무빙. 우와. 우와. 무빙? 무빙? 우와. 와우 오오 나안 알아요 안아요 태형 왜? 애한번더보주라이게뭐 하는거야 알았어 한번 잡혀줄게 한펜이 잡아 빨리 한펜이 어? 깨빈이 형 어? 잡아야지 아유, 잡았다 느끼라. 잡았다 터치했다 터치 <웃음> 터치했다 한펜이 <팬이> 얼마나 <웃음> 컸나볼까 한펜이 <팬이 웃음> 잡았네 아, 그건 안돼 <웃음> 한펜이 <팬이 웃음> <안> 얼마나 <웃음> 컸나볼까 <웃음> 그건 안돼 <웃음> 저는 아까랑 똑같은 데 숨었습니다 아 그래요? 근데 네. 라미님이 찾았던 곳은 제가 숨었던 곳이 아니에요 아아 어디야? 어디야? <웃음> 어디야? <웃음> 어디야? <웃음> 어디냐? 완니 외쳐봐 한번 외쳐보자. 완니한 번만 완님한 번만 해봐 완니완니 해보자. 어 했어. A few moments later. 빗솔님이 이알수 있어요. 제가요? 그럼요. 왜 빗솔님은 계속 스폰지 점에 계셨잖아요. 제가 자꾸 지붕으로 가긴 했어. 투리가. 그래 아까 스폰 지붕 위. 본 지붕 위엔 없는데? 저는! 어 없는데? 어 건물의 어디 아래에 있습니다. 여기는 리스폰지점 바로 아래에 있는 집입니다. 아그 라미가 창문에 꼈던 그 집인 것 같은데? 맞습니다. 어 근데 나 들어가서 봤었는데? 어여있다 아, 대박! 아 그래? 천장 여기로 들어오면 은 바로 여기 안에 있어. 야아 천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? 어허. 야 신정어. 대박이네 응. 아무튼 아, 이렇게 이거... 해서 2D 빠유 빠유 오우. 오우. 오우. 자, 그리고 케빈님 근데... 새로운 타이틀 한 팬이한테 잡힌 남자 아 <웃음> 잡혀준거지 한 남자 특 변명함 <웃음> 또 그러면 한 팬이한테 잡힌 남자 저한 팬이 좀 데리고 가실래요? 연비특 한 팬이가 빠진 여자 <웃음> 짜게 야! 저 따설을 를 듣고 있어서 너는 내목마 타고 싶냐? <웃음> 목도리 도마뱁니다 <웃음> 아얘 봐봐 제가 초코에몬까지 얹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.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좋댔고요 좋댔고요는 좋댓고요, 아닌데? 네. 좋댓고요. 여러분 좋댔고요 아니 아니 좋댔다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<웃음> 댓글 다른 영상 보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바 노바 안녕. 정말 돼버렸네 누님 네, 요게 제가 불 붙여왔습니다 한대하시죠 <웃음> <웃음>